아니 근데 요즘 폭렬 좀 핫하긴 하더라고 아싸아암! 아 했을 때 정리 좀아쌰 진짜 에바야! 아 이거 진짜 에바야! 아니 뭐야 이거! 아 미친 거 아니야? 쓰으잡 잡을 있있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놈 아, 아, 진짜 에 아, 야 이거! 아, 니 진짜.. 아, 아, 아, 지금 상대 요기다가 메뚜기 써야지 살것 같은데? 있으면? 도발에 퇴화 들어가면 이러면은.. 어찌.. 자빠질 수 있었냐? 의문사 당했어 상대 잠깐만.. 아 이거.. 어떻게.. 해봤, 어떻게 했으면은.. 됐었나? 라고14 도하기 14 도하기,16은?? 킥뿔집 <웃음> 아! 이런! 이 <씨>. 어, <웃음> <웃음> 다행이다 어, 상사 없나봐 어, 성사 아라키를 했습니다. 졌는데. 어, 그래도 졌네. 아, 가자! 두 방만 들어가면 된다! worsening <laughs>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보셨나요?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. 재밌는 하스스톤 영상이 있다면 하스편.주콘.co.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.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